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님의 메타버스 슈퍼인공지능 AI NFT 마켓에서 52,000 이더에 거래된 아바타 00입니다. 오늘은 서머너에 이어 제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 하는 P2E 게임 메타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팡은 다중우주 공간에서 새 행성의 영웅들이 공통의 적인 슬라임을 때려잡아 우주를 구해낸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스칼렛, 엘라, 러시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어썰트레딕 스카우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팡은 이 3캐릭터를 한 파티로 구성해 진행이 되는데 파티의 리더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전략적으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 슬라임 사냥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선 무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메타팡은 bscu에서 개발되었는데 무기 구매를 위해선 메타팡 내의 지갑으로 bnb를 보내야 합니다. bnb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빅라는 게임 자체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데 다른 p2e와 다르게 스왑 기능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기는 등급이 나뉘어져 있으며 높은 등급의 무기일수록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무기는 nft 아이템인데 게임 내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무기는 총 6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서 최고 10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nft 무기를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마켓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 초기에 부지런히 업그레이드해 나중에 게임이 인기를 얻게 된후 좋은 가격에 되팔면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인 무기 외에도 보조무기가 존재하는데 보조무기는 특수 스킬을 부여해주는 일종의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지원형 방어형, 크리티컬형, 약화형, 아이템 확률증가형 등이 존재하는데, 파티의 리더 캐릭터의 특성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결 짤수 있습니다. 무기 구매와 캐릭터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플레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게임은 3개의 구역이 존재하고 각 구역마다 10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슬라임은 더욱 많고 강해집니다. 따라서 무기를 부지런히 강화해야 더 높은 구역의 스테이지를 도전할 수 있겠죠. 슬라임을 때려잡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잼을 얻게 됩니다. 잼은 난이도가 높은 스테이지일수록 보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pvp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잼으로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으며 비토큰으로 바꿔 현금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p 2 e 게임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는데 아쉽게도 규제천국 대한민국에선 p 2 e 게임을 사행성 컨텐츠로 취급해 정식으로 환전 기능을 앞세워 게임 서비스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타팡을 플레이하고 환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vpn을 사용해 우회 접속을 해야 합니다. 내일이 정식 오픈이라 아직 베타 서비스로만 사용을 해보았는데 기존 P2E 게임들과 차별점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우선 기존 P2E는 환전 기능을 앱 외부 수확 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 기능을 앱 내부에 녹인 점이 참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 NFT 아이템들은 추후 오픈될 마켓플레이스에서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 무기 아이템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어 보입니다. P2E 게임에 관심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